얘는 진짜 모르겠다. 얘 누구야? 와뭐야 외계인처럼 생겼어? 궁극기 같은 경우에 나톰 버릇이 안 좋은 친구예요. 도둑이야? 자 본편 캐릭터 한번 맞춰보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편 첫 번째 문제. 자이 친구인데 커뮤니티에서 얘 짤이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 이름이 내 기억에 아마 다리우스라고 하던데 맞나? 탱커 역할 같은 느낌이야 약간 얘 스킬이나 패시브는 패시브 내가 때리면은 때릴수록 방어력이 올라간다 바바리안처럼 함성지르기 하면은 애들이 나한테 다어그로 끌려 날 때리는 거야 궁은 약간 그 워크래프트에서 마운틴 키하고 있거든요? 아바타워드? 그런 것처럼 얘도 궁을 쓰면은 어, 마법 같은 거안 걸리고 체력 증가, 공격력 증가 방어력 증가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얘는 진짜 모르겠다 이게 누구야? 와 뭐야 외계인처럼 생겼어? 성스럽지 못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약간 악마? 언데드? 언홀리나이트 어, 막 이런 거 아닐까? 약간? 패시브 스킬은 일정 확률로 공격 회피 왜냐? 배때기에 지금 창이 3개나 쑤셔 있어 그래 난 맞지 않겠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약간 기술은 의외로 저주 걸것 같아, 저주. 내가 한명지정한 저주를 걸면 은 받는 피해가 뭐 10%, 20% 증가. 저 창을 왠지 던질 것같거든딱 봐도. 궁 같은 경우는 벽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가둬놓고 싸운다. 이런 거 하나 있을 것 같아, 약간. 뭐야 얘? 얘 뭐야? 약간 한조처럼 생겼다? 둠피 같다, 진짜. 둠피 있을 때 같다. 근데 격투가니까 패시브. 때릴수록 공격 속도 증가. 빡빡 빡. 이렇게 이런 거 있을 것 같아. 킹오브파이터에서 이거 그라이프가 이렇게 하는 거. 얘는 뭐야 얘도 얘도 뭐야 얘 무서워 뭐야 몬스터인데 발하자 담겨 생겼서 뭐야 얘? 얘는 그냥 몬스터 같다 미안한데 등을 들고 있으니까 의외로 힐러 같은 느낌 이랄까 약간? 얘 주변으로 모이면은 이동 속도가 한 5% 정도 빨라지지 않을까? 자 이제 한번 정답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네 스천이 일단은 보시고 어떠셨어요? 비슷하게 맞추면서 오!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아 <웃음> 어. 가렌이, 가렌이 아, 가렌 가렌이었어? 아가래그 궁은 뭐예요 이제? 궁을 쓰면은 엄청 큰가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상대방을 그냥 죽여. 약간 저지먼트 이것처럼 마비노기? 어. 이름 칼리스타란지 탈리스타? 칼리스타. 탈리스타. 탈리스 탈! 리! 스! 칼칼칼리스타칼칼칼 공격을 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쪽으로 약간 회피하듯이 먼저 움직여 그래서 패시브가? 패시브가 그럼 사기 아니야 그러면? 대신 이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잘 피할 수 있겠죠? 그럼 다 피하는 거아니에 그렇죠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아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사학기 전까지는 이름은 스타일러스란는 친구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총버릇이 안 좋은 친구예요 도둑이야? 상대방의 궁극기를 뺏어오는 게 궁극기예요 오 뭐야? 와 사기 아니야 그러면? 근데 그럼 그 내가 친구... 뺏은 친구는 궁 못쓴? 아니 그 친구도 쓸수 있는데 이 친구는 만약에 내가 더 템이 좋으면 은 데미지가 더들어가요 아... 오... 그래서 이름이 비들스틱이에요 스킬 하나 알고 있어요 저 전등 덕군이나 아군이나 그걸 잡으면 은 이동시키는 거? 어 그거는 정말 전혀 다른 택아 다른 애야? 아그 친구는 이제 스트레쉬라는 캐릭터 아 붕은 뭡니까? 그 까마귀들이 막 주위에 나오면서 범위 공격을 해요 움직이면서 아 캐리어 같은데 약간 약간. <웃음> 자 일단 한번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파일럿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스챈 저잘 맞췄나요? 좀? 어저좀못살것 같다 <웃음> 아롤 유저분들이 이걸 보고 어 답답해 저게 뭔지 모른다고? 이것이 이번 컨텐츠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일단 파일럿 컨텐츠 이렇게 해봤고요. 저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캐릭터로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응. 안녕히 계세요. 유바!